짜자잔아 근데 저인데요큰각기 뭐 이거 제가 올려볼게요 선님티시크 들어왔다 따가자간 저포어 바로 맞빙 일단 하나 설조심 설조심 시영내구하나 또 맞다. 깠서샷 아, 저재밌제저 친구. 서 아, 안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한대 맞춰봐 한대 맞추고 맞춰봐 쟤네 해첫번이안 돼. <놀람> 아이스아이스좀 가져왔다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같은데 그럼? 자간 자간 자간 자간 자간 자간 자간 자간 자간 자간 초코 필 초코 필 2층짜리층짜리곱피 <라이 라이 라이> 하나, 딱곱피 하나. 나왔다. 이거 어때? 수납자, 수납자. 반샷, 반샷, 반샷, 반샷, 반샷, 반샷. 반샷 하나, 반샷 하나. 반자반자아 아깝다 이거. 탄창 가면 좋으신, 하나, 이나 네, 네. 하나, 짤. 아니, 두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짜 하나, 하나, 하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나 2층 2층 아군이 o t a s p e c a l p o n m a s s s t i e 가고 싶은데, 로만가고우리 Okay. So, Snowdo, pace, r i t 눈을 빼더 눈을 빼더니 눈을 빼더 눈을 빼더 눈을 빼더둘 눈을 빼더니 눈을 다더다눈다빼더 하나 더 있어, 을빼더나 눈을 빼더니 눈을 나 눈을 빼더니 눈을 어시 어시 어시 더니 눈을 빼더니 눈니다 아, 빼나 중도 중도 중도. 신학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을 빼더니 눈을 빼 나. 교통 올다데 잠깐만. 잠깐만. 잠 이따 잠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다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박스 잠깐박스 박스 박스 박스 무난수 반이고 엠포프40구 돌격, 돌격. 세세 센세 이이번이번이번이번시도시도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돌격 무난수 반. 돌격 무난수 반. 하나, 가자. 어무 반이래.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또 혼자 갔다 랑 왔다 갔다 한다. 오케이요. 박스 혹시 타던가요 박스. 고스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스마트. 나이스. 오차쪽 네. 아, 하나 짰. 중계 없어 중계 없어 중계 없어 방위 위아비스 아, 왔다 왔다 짤짤짤 중계단 엠포스 반 엠포스 반 올라온다 올라온다 패스 요심 패스 요심 한수 패스 문한수 패스 저 박스 한번 타볼게요 찾았죠? 기박가 나. 확 한데 이새시이 훨씬 들다한 게다. 한 개구들나개고들다피이 가만. 팔십. 아홉 시 나. 봤다 우리 아니지, 봤다 아니지, 봤다 아니지, 일단 시. 아 나인.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 나 p p i 나 p p 나 p 나 i n g s n o w d u r a n 자기 고빙만 치고 뺄게요 바로. 어, 그럼 우리 네. 셔터 다 간다. 나도 개리포착드렸습니다 나도 사피 하나, 일창피 하나. 터지고 좋요2층수못다나왔나 포가나, 아, 왼쪽 폭 두개 왼쪽 폭 두개 전진한다. 찍었다. 와우. 어, 나이스 아, 아 왼쪽. 왜, 왜, 왜, 왜. 쪽 셔터 현명하나? 나이스 셔터 현명하나? 잘잘 개구잘 개구잘 나와있다 나와있다 <목소리> 옆 스나임 반샷 잘잘잘잘 잘, 잘. 해체 문이 안되죠? 전방 전방 전방 <목소리> 설대폭 하나 설대폭 하나 <목소리> 그냥 지르네 큰큰큰큰 짤. 미아이스 방돌아다한걸 차아라. 원래 다베베베 나이스 유리 유리야. 몇 아, 뭐, 아못 내긴데 갑자기. 차. 나이스. 나다더온더온나베뭐니잠 들어오는 건뭐니안 되죠. 네. 을베 뿅다베다 들어온 거 조심 서나 짝띠로 짝띠로 짝띠로 들어왔다 들어왔다. 짝이다 짝이다. 아바씨, 아바씨. 짝띠 둘 짝띠 둘 이상 들어왔다 들어왔다 반. 짤짤짤. 짤, 짤. 자 이번에 2층 한번. 얘가큰가이스 네. 네. 네. 짝띠 바로 내려다짝나 어. 짝띠스나. 짝띠, 짝띠. 자, 자가 들어오는 거 맞지? 비야비야비야비야비야비야비야 비야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다비자 비야 비야 자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자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비야 큰나필크나필큰필크나필큰필크나필큰필큰하 아, <놀람> 왔다, 단필 왔다, 필큰 하필, 큰 하필, 큰하반큰 하필, 큰 하필, 큰 하필, 큰 하필, 큰하 하필, 큰 하필, 큰 뭐 하나 하나 또 있다. 어가고 언더 조심해야 돼, 언더. 와안 받았노. 레전 이거 돌려야 될 때? 물먹고 중차스나이 문안수피 아, 어거는 안 보이거든요. 이거 아, 작가. 문이차 어, 하나랑 작게 하나. 와. 박차 와. 작가 아, 작가 작가 작가 작가 작가 하나. 작가 언덕 중차중차스 앞이 문안수피. 단층라인세 개상. 단층라인층라인 셋.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나 혹시나? 이트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스가 좀... 빡... 이랑아개자 뭐 아? 바로 볼템포 포가 나개 하나 나연나 아군이 패배하습니다 네, 스나 뭐눈검뭐 이런 식으로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제가 한번 짜볼게요. 위에서 한번 짜볼게요. 앞에 네. 아, 어, 아, 둘. 한 네. 짤. 참,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눈통 하나 있었음. 지금 스나 없었 박스 본 박스 인치. 인 나이스. 뭐야? 에픽, 에픽, 에 에픽, 에픽, 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에픽, 아그거콘각 <@s1> 네. 그냥 일문 하나 눈잘눈잘눈잘와 막는다 좀나들 아, 군이패 배하였습니다. 중단진하나중단중하나중하나중단나일나중단쌤쌤중단중단중단나나중나중나 하나 띄고 하나 띄고. 아, 뛰고 하나 뛰고. 저 토박스. 차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빨리 빨리. <웃음>